여러분들 오늘 신규차가 두 대나 왔어요 인 인터넷, 남부사 드렸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딘카포스트류드 그리고 칸조 s A. 오늘 같은 경우는 이아바트 닮은 친구를 리뷰해볼거예요 생긴거는 그냥 클래식화 같은데 제원을보시면 거의 축복합니다 최고속도 가속력 4칸 오마이갓 구입가격은 137만달러 하지만 LS자동차 모임에서 평판 레벨을 올리면은 100만달러에 판다고 해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구매클릭 여러분들 이게 이 신차입니다 아주 귀여운 신입이 들어왔구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세대 혼다 시빅을 모델로 만들어졌고요 추가로 구화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얘는 오늘부터 부하방입니다. 뭔가 둥글둥글한 헤드라이트. 귀여운 프론트 그릴. 그리고 본넷에 선이 쭉쭉 그어져 있군요. 원래 고성능 차대 같은 경우는 본넷에 힘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귀여운 얼굴로 힘을 줘봤자 너는, 어? 옆모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범하네요. 뭔가 되게 가정용 자동차 같은 느낌? 얘는 스포츠카가 아니라 그냥 쿠페로 들어가는군요. 휠은 뭔가 방패처럼 멸적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니, 근데 휠 이거 자세 부분은 뭔가 사람 눈 같지 않아요? 기부 탓인가? 뒤쪽으로 스무스하게 빠져나오는 쿠페 라인. 이거는 굉장히 이뻐요. 오, 그리고 뒷모습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뭔가 굉장히 정돈된 느낌. 제가 엔진 소리도 들어볼게요. 어우 소리는 또 기가 막히네 아주 그냥 오우. 차량의 모든문제를볼게요 이동수단 모두에게깍 그렇지 본네식인데 원래 이만큼밖에 안올라가나 구드 아이거 정비하기 불편하겠는데? 딩카에서 만든 사기통의 가로배치 엔진 그 다음에 트렁크 이게 지금 어두워서 잘 안보이는데 내부가 넓지 않아요 좁아요 그리고 차량의 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안보시는게 좋고 뭐야 이거 잠시만요 옆에 신차 얘는 딩카포스트를 들거든요 얘는 엔진이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요 호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도 다음에 한번 다뤄야겠어요 차량의 구동방식은 전륜구동! 오랜만에 보는 전륜구동차 제가 바로 주행성능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아 확실히 전륜구동차는 그런게 있어요 뭔가 바닥을 잡아 당겨서 달리는 느낌 어, 속도가 뭔가 날아갈 것처럼 엄청나게 빠른건 아니에요 이거는 개조가 필요하고요 지금 속도를 보시면 100마일 정도는 가볍게 나오는군요 이번엔 제가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아마도 언더스티어가 심할거에요 따라서 코너를 잘 파고들어야 돼요 왼쪽으로 바로 오른쪽으로 바로 아 뭔가 살짝 둔한 느낌 오른쪽으로 바로 크게 돌아가죠. 뭔가 핸들을 끝까지 돌려서 왼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속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드를 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그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를 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개조 항목이 정말 많아요 스트리트 범퍼 와 견인걸스에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뒷범퍼를 볼게요 자동차의 뒤쪽도 화려하게 꾸밀 수가 있는 거죠 레이서 범퍼 아니 엔진 필터 얘를 바꾼다고? 박스 에어필터 그 다음에 엔진 커버도 바꿀 수 있고요 뭐야 이거 베니즈야 왜 이렇게 비싸 이거 1차 엔진 커버 엔진 풀어 그 다음에 스트로 브레이스 와이 막대기 하나 산다고 해가지고 2만달러를 낸다고? 카본 레이서 프레세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한쪽에만 있네요. 크롬 빅보어 머플러. 그 다음에 팬더를 봅시다. 아, 앞에 있는 걸 바꿀 수가 있네요. 1차 커더 팬더그 다음에 후드 캐치. 이거 뭔가 되게 피어싱 같네요. 크롬 후드 캐치. 그 다음에 후드. 여기 보시면은 진짜 이상한 거 많이 있어요. 뭐 카보드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 투명하게 만들거나. 스킵. 병적은 아무거나. 그 다음에 데시보드 같은 경우는 카본 데시보드. 그 다음에 문짝도 봐야겠죠. 문짝 같은 경우는 카본 유브 패널. 그 다음에 시트. 시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레드 렐리 시트. 핸들은 여기에서 랠리 베이지 조명 건드리지 않을게요 네온 키트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상징들이 저희를 반겨줄지 뭐야 이거 뭔가 물결 모양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만화 그림체 그리고 그리고 이것도 뭔가 이쁜 것 같고 정크 아토믹 프린세스 로봇 버블검 이 상징 왜 안나오나 했습니다 이것도 디자인이 괜찮고 스케치드 스피드 그 다음에 미러도 바꿀 수 있는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오우 디자인이 왜이래 이거 스킵 그 다음에 조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크림 골라드릴게요 펄 광택 레드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카 범 블랙 그다음에 트림 색상 이거 뭐 바뀌지가 않는데 스케 그리고 롤 케이지 뒤쪽에다가 롤 케이지 같은 거 설치해 주면 좋겠죠. 2차 전체 롤 케이지 다음에 지붕 루프 핀을 볼게요. 이거 굳이 안 바꿔도 될것 같은데. 아크 루프 스포일러. 그다음에 지붕 뭐 안테나나 아니면 서루프 열고 닫고 그런 것들. 윈드 디플렉터와 루프 바. 그리고 사이드 패널 옆에 있는 선 바꾸는 거. 2차 사이드 트림. 그다음에 스커트 스커트 스커트 스커트. 기능성 스커트 이번엔 스플리터 볼게요. 밑에 여기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종류는 무려 16가지. 스트리트 스플리터. 그다음에 스포일러 했습니다.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적당한 사이즈를 달아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큰거 말고 트랙 스포일러 그리고 차광띠 그냥 차광띠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어 뭐야 여러분들 이게 캠버하게 들어가요 여기서 이렇게 확 확, 확, 확. 드레스미션프로 커버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타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샥머는 미무제.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아니, 뭐야. 저희 팀원분들이 미리 오셨군요. 아니스 GR350. 딩카 포스트루드 딩카 제스터 RR. 딩카 제스터 클래식. 아니스 에너지 레트로 커스텀. 피스터 코멘트 레트로 커스텀. 캐런 190Z. 오늘 명차들이 정말 많이 했군요 바로 이제 공항으로 가봅시다. 이 멤버 그대로 드래그레스 갈 거예요. 출발! 출발 아잇 가자 이런 제작 지금 눈앞에 보시면은 수프라 두드랑 저거 뭐야 포르쉐아 뭐야 눈앞에 차량 네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제 뒤에는 이 차들 5등 자 1등 제스터 클래식 자 2등은 피스터 커뮤트 레트로 커스텀 3등 제스터 RR 4등 아니스 에라지 레트로 커스텀 그리고 5등은 칸조 s A 6등 GR350 다음에는 추격전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지? 뭐, 뭐였지? 뭐였지? 아니 내거 개조 안된거 꺼내는데 어떡하지? 출발! 갑시다 아이 미개조 뭐야 이거 제가 이 상태로도 좋은 성능을 내 볼게요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찍고 올라가시고 별돈내어 신경쓰지 마세요 아이 경찰까지 있어 심지어? 여러분들 경찰 조심해야돼요 경찰 브레이크하고 오른쪽 핸들링 잘하시면서 길거리 레이스 출발 출발 출발 와우 마이갓 여러분들 밤거리를 달리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아주 그냥 다 풀리는군요 왼쪽 오 oh 마이갓 자 1등은 바이프레스님 아니 뭔 경찰이 이렇게 많아 이거 여기에서는 오프로드를 탈수 밖에 없어요 산으로 올라갈게요 전륜구동의 힘 그렇지. 저같은 경우는 7등 그렇지. 자 여러분들 한 판만 더 합시다 개조차량 아니 왜 개조차량이 없는거지 도대체 출발 어 너무하는구만 어? 경찰 조심하시고 나와 임마 어? 이게 레이스라 그런지 경찰들이 총을 쏘진 않네요 아이총수는구나 이따가 와 이거 잡에서을겠는데 잠시만요 아 지금 한번 죽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스낵을 먹을 수 없어요 스무스하게 빠져나오시고 따잇 오우 내 네, 퍼퍼 이런 제작 오 발깟.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런레스가 어딨어 이런 제작 짜잔 새 차가 되었습니다 미완료 제가 산을 쭉 올라가 볼게요 스타트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힘으로 올라갑시다 하늘셋넷자 아, 이런 젠장 제가 지금 서스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이런데를 올라가기가 힘들수도 있습니다 힘도 안들어가고 오프로드 성능같은 경우는 좋지가 않아요 여기 못올라가요 다음에는 LS모임장으로 가서 로우그립타이어를 한번 달아볼게요 여기에서 로우그립타이어 이걸 달아줄거예요 지금 운전대를 다른 분에게 맡겼어요 드리프트를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옆으로 오마이갓 어, 어 옆으로 달리기 스킬 제가 운전하는거 아니에요 다른 분이 하는겁니다 지금 오마이갓 이것이 바로 진짜 드리프트 깔끔하군요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평가를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개조 항목도 정말 많고 디자인도 괜찮아요 하지만 성능 자체에는 그렇게 기대 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음.